어... 오늘은 이제 뮤비 촬영, 첫 번째 뮤비 촬영이 이틀 남은 나, 날이고 그래서 요즘에 계속 이제 뮤비 때 음, 촬영할 이제 거의 반 이상이 이제 우리 근무적인 그런 음, 근무가 많아서 요즘에는 계속 이제 댄스 군무 연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댄스 연습도 정말 거의 하루 종일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계속 이제 많은 피드백들 뭐 합을 더 맞춰야 된다 뭐 이제 음 뭐 그런 디테일적인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 아직 한번도 뮤비 촬영을 해보지 않고 뭐 그런 비슷한 것도 해보지 않아서 이제 처, 트레일러 촬영은 해봤지만 또 그런 거랑은 또 다르다고 들어서 지금은 음 조금 뭔가 긴장도 되면서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또첫 번째 뮤비 촬영이다 보니까 어, 더 뭔가 그런 와닿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경험도 없다, 없다 보니까 진짜 감도 잘 아직 못 잡겠고 그래도 음, 잘할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준비도 음. 나쁘지 않게 잘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제 내일모레 있을 뮤비 촬영을 잘 하고 그리고 이제 데뷔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데뷔도 이제 정말 음 어떻게 딱 데뷔를 해서 뭔가 어떻게 돌아가고 뭔가 하는지 스케줄이나 그런거는 얼추 이제 막 그런걸 받았는데 제가 내 몸소 음 그런 체험해본게 없으니까 아직은 좀더 긴장도 되고 조금 뭔가 걱정도 있지만 그래도 데뷔도 진짜 잘 준비해서 잘 성공적인 데뷔를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목표가 이제 성공적인 데뷔니까 꼭그 목표를 이뤄서아는 분들께 뭔 짜잔 하고 나오는 그런 데뷔가 되면 좋을 것 같다. 파이팅. 오늘 이기는 끝. 안녕.